오늘 코스피 11선까지, 코스닥은 15일선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실적 실망감에 그동안 강세가 나왔던 전기차, 2차 전지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특히 좀 크게 밀렸고요. 또한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연준의 매파적 발언 등의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된 것도 있고요. 뭐 이러나 저러나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전처럼 초록 네모처럼 어떤 이유로든 큰 조정이 나오는 거는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역배열 돌파하고 급등 나왔다가 크게 한번 밀렸다가 더 갔고 네, 여기서도 역배열 끊고 바로 올라가졌고요 어, 저는 이번에 역배열 끊었지만 좀 박스형태로 횡보를 보여주지 않을까 했는데 2차전지 강세 영향으로 코스닥은 급하게 올라가졌고요 코스피는 살짝 요정도 뚫은 자리까지 올라와졌죠 코스닥이 2차전지 쪽으로 강세를 보여서 훨씬 더 강하게 올라왔다 지수 왜곡이 좀 나온거죠 에코프로를 필두로 이렇게 대부분 2차전지들이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 왜곡이 나온거고요 에코프로는 아직도 일봉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계속 홀딩을 하시면 됩니다 6만원부터 중장기 추천드렸고 2월부터 계속 홀딩사인 드렸습니다. 다음 추천주 다른 결과도 볼게요. 퍼스텍 월봉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최대 40%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봉 3월 말 4월 초 전고 돌파 흐름이 나올 때 3,700원 안착시에 급등이 나온다. 전고 돌파 타점이니까 이렇게 안착을 해주면 급등이 나오는 자리가 존재합니다. 이탈하면 급락이 나오는 맥점도 존재하고요. 를 추천했던 이유는 차트적으로는 정고돌파, 일봉 정고돌파, 월봉 역별 돌파 초입. 내용은 방산이 아니라 로봇 쪽으로 삼성전자가 퍼스텍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1월 10일 뉴스지만 재부각이 될 수가 있다. 뉴스를 이제 보시면 과거에 부각이 됐던게 미래에도 또 한번 더 재부각이 되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같은 이유로 계속 상승이 나오니까 오늘의 상승 이유는 미래의 급등 이유다 뭐 이런 뉴스들을 알지 못하더라도 단순히 차트 접근만으로 수익이 가능했고요 오늘 상승했던 이유는 로봇 인수 쪽은 아니고 방산 쪽으로 엮여서 올라간 것 같고요 윤석열이 우크라에 무기를 제공한다고 <웃음> 해가지고 러시아가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 이에 반응이 나와졌습니다또주요하게 개념을 하나 숙지하셔야 될게 초록은 눌림매수 홀딩 구간 추가 매수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선절을할 필요가 없죠 추천드리고 마이너스 10% 내외는 눌림 매수, 춤의 구간이다. 명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거는 분봉이고 9시 9분에 20일에 추천드리고 바로 상한가까지 올라가줬습니다. 장중의 재추천이었고 매수사인은 검정별입니다. 검정별이 떴을 때 바로 1차 매수하시거나 눌림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면 돼요. 이렇게 리오님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리오님은 그냥 상승 이후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고 추천은 저만 하니까 리오님 톡 보고 어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고수 분들은 이제 리오님 뉴스 보고 뭐 상승 이후 보고 개별적으로 타점을 잡아서 단타를 하던가 스윙을 하던가 참고 활용하실 수 있지만 초보자분들은 그 분석이 안되죠 분석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검정별 드리는 것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리오님 톡은 고수분들만 참고한다. 초보자분들은 신화의 톡, 특히 검정색깔별만 잘 따라온다. 그리고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이렇게 적혀있잖아요. 다음 GSI 1봉이고 역배열 돌파 그리고 박스 돌파 동시에 나오는 타점에서 오늘 장중 추천을 드렸고요. 가스 민영화 이슈 관련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건 분봉이고 여기서 바로 1차 매수하던가 마이너스 5%, 10% 기다려서 은봉 매수해라. 그러니까 이때도 눌림매수 구간, 홀딩 구간, 추매 구간이라는 거죠. 아까 앞에 퍼스텝, 초록색깔 네모 똑같은 타점입니다. 또 이때 매수 못한 분들 있겠죠? 톡을 못 받거나 혹은 봤지만 놓친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또 분봉상 전고 돌파가 나올 때제 타점에서 제 추천을 드렸고요 직후에 크게 올라갔다가 또이 앞에처럼 크게 오르고 빠지고 크게 오르고 빠지고 하면서 그때는또 분할 매도 하면서 챙겼으면 되는 거고요 GSE는 21년 말에도 추천을 드렸고요 요 타점도 역별 돌파 초입 여기는 박스 돌파 자리, 또 여기도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 여기도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 오늘 추천한 자리랑 타점이 다 유사하죠. 이렇게 역배열 끊는 자리, 이 자리를 주요하게 보시면 좋아요. 이전처럼 이번에도 이렇게 크게 튀어질 수 있다. 이 관점으로 추천드렸고, 장중에 최대 23%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소니드 월봉 얘도 역시 동일하게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렸습니다. 발, 무릎 발만 생각하면 무릎이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착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흔들면서 어깨,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자 어깨로 가면서 하루만에 22% 3일만에 29% 수익 나아줬고요. 이건 일봉이고 자, 1월에 장중상한가, 2월에 상한가, 3월에 장중상한가 이렇게 상승의 끼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가주니까 4월에도 상한가를 기대해볼 수 있는 장대양봉을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였고 바로간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노랑으로 바로 가졌고요. 이렇게 노랑으로 바로 갔지만 우리는 항상 초록을 기본 대응 잡고 분할 매수합니다. 여기서 1차 매수하고 하락하고 반등 나올 때 2차 매수한다. 돌파 자리에서 바로 풀 매수 때리지 말고 항상 분할 매수 하도록 합니다. 다음, 현대무벡스 월봉. 역시 동일하게 앞에 똑같죠? 역별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 박스 내에서, 박스 상단에서 추천드렸고. 역별 끊고, 박스 돌파하면서. 그러면 이제 초보자 분들이 또 많이 오해하시는 게 무릎에서 매수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무조건 수익 나는 그런 타점은 없죠 하락 나올 수 있으니까 단기 포지션은 마이너스 10% 이상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손절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이후에 회복시 재매수하던가 아니면 추매하셔가지고 시간 투자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손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노르스 같은 경우에 자 역별 끊고 여기가 머리고요 이제 여기가 발이고 이제 무릎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죠 근데 5% 10% 정도 수익 주고 이탈이 나왔습니다 약수익 후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손절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고요 이런 경우 수익을 놓쳤으면 손절을 하시고 이제 회복하는 거 확인하고 재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이런 구간, 역별 끊고 또 올라온 구간에서 추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느 자리에서 추매를 했든 뭐 수익이 뒤에 나왔습니다 손절을 하고 재매수를 했어도 수익이었고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도 수익 전환이었고 실제 회원분이 매매하신 타점인데 추천했을 때 매수하고 수익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셨고 이후에 제가 재추천했을 때 회복시 재매수하고 사고팔고 반복하면서 수익을 내줬네요 이렇게 노란색깔 이전 지지 맥점을 회복했던 타점에서 추천을 드렸고 노란색깔 회복하는 맥점 회복자리도 복습을 잘 해주시고요 지금은 역배열로 계속 빠지고 있네요 이전처럼 11,000원 정도를 회복해줘야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거니까 그때 추매와 신규를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것같고요 역별 끄는 자리 역별 끄는 자리 이제 미래에 이렇게 역별 끄는 자리 확인하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지하이텍 오늘 고점 경신했죠. 최대 90% 상승 나왔고요 얘도 제가 아마 여기서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분석인지 추천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아무튼 박스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손절 사인 드렸고 이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하실 분들은 3000원 초중반에서 하라고 차트 분석 드렸고 여기가 이제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자리였습니다 이때 초록 네모에서 매수하셨어도 되고 앞에 설명한 대로 노랑 색깔 자리까지 확인하고 조금 뒤늦게 매수를 하셨어도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여기서 손절하고 회복시 재매수하고 흔들면서 우상향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흔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고 팔고 반복을 했거나 아니면 그냥 파동 버티고 쭉 홀딩을 했거나 해서 수익을 냈어야 되는 거고 조정이 컸기 때문에 가만히 쭉 홀딩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죠 회복시 재매수 종목 저스템 하나만 더 볼게요 얘도 여기서 올랐다가 이탈이 나왔죠 근데 재추천 드렸고 이후에도 역배열 돌파 자리마다 정고 돌파 타점마다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역배열이고 정배열로 올라가는 자리에서 흔들면서 우상향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제 타점을 계속 잡아줄 수가 있다 보통 초보자 분들은 본인이 여기서 한번 들어갔다가 손절 나오면 종목 자체를 탓하면서 아 그지같은 종목이네 하고 이후에 매수를 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타점의 문제니까 타점 회복시에는 그런 감정을 버리고 기계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어야 한다. 회복시 재매수 중요합니다. 종목에 감정을 가지지 말자. 다음 STX 역별 끊고 올라왔던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단계 기 40% 상승 좀 흔들다가 오늘 또 고점 경신 50%까지 올라가줬죠. 여기가 발이 었고 추천한 자리는 무릎이 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발자. 다음 대성 하이텍 얘도 역배열 끄는 자리에서 추천 손절가는 8,000원 드렸고 8,000원 이탈 없이 또 여기서도 역배열 돌파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이후에 흔들면서 최대 90%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그린 케미칼 일봉이고 얘도 역배열 끊었을 때 추천 단기 35% 이번에도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재추천드렸고 20%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오늘 고점 경신했죠 최근에는 1 5 0 0원 12,000원 사이에서 좀 지루하게 박스가 나왔고요 다음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는 45,000원대에서 추천드리고 상한가 다음날 추가상승까지 단기에 크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제 노랑이 탈하면 보라색깔까지 빠질거라고 말씀드렸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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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저평가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고개를 들때 차트 돌파 자리나 주요한 일정이 코앞에 있을 때 그때 공략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죠 박셀바이오의 그 가치 때문에 21년도에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온 거고 재료의 크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본인만 뭐 가치를 잘 아는 것처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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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 가만히 들고 있으면 손실 전환 이렇게 주황색깔마다 분할 매도하고 챙기고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물론 초장기 포지션은 이런 수익 반납 전혀 신경 안 쓰시겠죠. 하지만 본인이 와 이거 수익 반납 당해가 돌아버리겠네. 개스레스받네 이렇게 괴롭다면 당연히 분할 매도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포지션에 따라 대응은 다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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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론 한택도 이렇게 큰 수익 주고 빠지고 있는 종목들 가만히 들고 있지 말고 하락시 분할매도 하면서 챙겨줍니다. 다음 4월 19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보겠습니다. 3부 모터스 방미 경제 사절단에 포함이 되었다.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15% 종가 4% 정석 반짝 우리로 시간의 상한가였고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와우 장중 상한가까지 갔다가 6% 마감 정석 반짝 나왔고요 초록뱀 컴퍼니 시간의 상한가 고가 15% 종가 보합신사동 건물 900억 정도 하나 갤러리에 양도를 했다 다음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감사보고서 제출 적정으로 고가 17% 종가 보압 로스웰과 유사한 흐름이 나올거라고 말씀드렸고 비슷하게 반짝이 나왔네요 다음 YIK 경제사절단 고가 18% 종가 3% 소니드 그때 추천주였고 3일만에 29% 전일 8.5% 상승이었고 고가 18% 종가 5% 정석 반짝 모비스전자 반짝 태경산업 반짝 진노맨컴퍼니 형지 INC 이수화학은 그래도 윗골이지만 그나마 상승 마감을 해준 편이고요. 삼령화학 반짝, KGTS 반짝, 휴맥스 홀딩스, 광명전기, 아세아텍, 한일사료. 사료주들이 전 세계 쌀이 부족할 듯 하다. 20년 이래 최대 규모로 부족하다. 이 소식으로. 전일시의 약상승 오늘 장중에 크게 상승이 나와줬구요 근데 결국은 반짝을 했고 미래생명자원이 후발주였다가 대장으로 등극하고 역시 크게 반짝했네요 얘도 사료줍니다 한창산업 NSN 대성하이텍 모두 다 거의 다 반짝 상승 하락이 나왔죠 오늘 10% 이상 상승 마감한게 그나마 사료주들 근데 엄청나게 윗꼬리가 크고요 제일 크게 상승 마감한게 이수화학 어, 이런식으로 일반적으로 전일시의 상승종목들은 반짝 상승 확률이 크니까 시초에 추격하는거 주의를 해야한다 다음 장중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품절주 양지사 신라 섬유 코데즈 컨바인 지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강세가 나오는 품절주라고 알려드렸고 이화산업 모아텍도 상승이 나와줬고요. 다음 방산주 윤석열이 우크라에 무기 제공을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러시아한테 찍혔습니다. 어, 예. 방산주들이 반응이 나와줬고 퍼스텍이 추천주였고요. 방산으로 추천한 건 아니고 차트 전고 돌파, 그리고 삼성전자의 피인수 기대감 예. 추천을 드렸었는데 단계에 40% 상승이 나와줬고요. 빅텍, STX, 비트로시스 현대로템, 스페코, 커플링 상승이 나왔습니다. STX는 기존 추천주였고 40% 정도 50%까지 상승이 나왔고 니켈로 추천을 드렸었고요. 다음 2차전지 오늘 2차전지 전기차가 많이 하락이 나왔는데 그래도 일부 종목은 상승이 있었네요. KBG, 자비스, EID, 소니드 소니드가 추천주였죠. 3일 만에 29% 상승 나왔고 P&T, n 지하이텍 지하이텍도 기존 추천주였고 최대 90%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현대무백스도 기존 추천주였고 50% 상승 다음 윤석열, 박미경제사절단 관련주, 전일시의 상승이었고 대게 크게 반짝 상승, 하락, 마감이 나왔습니다. 이수화학이 종가상 어, 가장 크게 마감을 해줬고요. 다음 사료 관련주, 전세계 쌀이 부족하다, 전일시의 약 상승이었고 장중에는 팜스토리, 미래생명자원, 크게 상승이 나왔고 크게 윗골이 마감했습니다. 다음, 가스 관련주. 전기에 이어서 가스까지 민영화 하겠다. 민영화는 무조건 막아야 되는데, 서민들 죽어 나는데, 결국은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GSE, 대성에너지가 반응이 있었고, GSE 오늘 당일에 추천드리고, 최대 23% 수익 나왔습니다. 다음, 원자력. 관련주 광명전기 에너토크 지2파워 전력설비 관련주 전기도 어, 민영화 추진한다. 예, 동전주 라인이 있던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요. 다음 진단키트 개별강세 SD바이오센서, 다음 개별테마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4월 20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누보, 시간의 상한가 사료 관련주고, 사료 관련주. 전 세계 쌀이 부족하다. 이에 예, 장중 급등이 나왔었고, 누보가 시간의 상승까지 이어주네요. 월봉은 역별로 쭉 빠지다가 계속 저점이 낮아지면서, 최근 1200원정도 까지 빠졌고 1봉은 121선 저항맞고 떨어졌고 지금도 121선이 중요한 맥점이 되겠죠 1600원정도 시간외로 1630원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종가상 16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실패하면 밑에서 이렇게 또 박스 가치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기존의 박스, 박스 업그레이드. 이렇게 나오겠고, 이탈 나오면 또 크게 박스가 잡히는 거고요. 그 위로는 또 장기입형 두개 저항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고점도 기준이 되고요. 중간 값이 되겠네요. 하나 더 보면 정고점 1,700원. 이렇게 위로 4개 밑으로 2개 SM코어 시간의 상한가 310억 정도의 계약체결 공급계약체결은 장중에 뜨든 시회에 뜨든 일반적으로 반짝 상승이고요 여기 쌍봉이 타라고 죽었던 타점 복습하시고 12,000원이 미래에 강력한 저항타가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완전 먼 나라 얘기고 지금은 역별 끊고 올라오다가 전고점 8500원 정도에 한번 걸렸네요 이렇게 위로 전고점 3개 있는 거윗꼬리 저항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전고 돌파하고 급등 나와줬다가 N패턴으로 반등이 나와주네요 시간의 상승으로 88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8800원 지금은 요렇게 큰 박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스 대응하면 되는 구간 8,900원 안착이 중요하고 최종 지지는 박스 하단 그리고 중간 지지는 오늘의 종가했던 8,000원 정도 1차 지지는 내일의 시가나 저가 보시면 되겠죠 골든센츄리 감사 보고서 제출 적정 동전주 쓰레기구요 중국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 관심 끄라고 했습니다. 계속 저점이 낮아지고 있고 바닥권에서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 작정 떴으니까 어제 이스트 아시아 올딩스가 같은 섹터였고 이스트 아시아 올딩스 고가 17% 종가와 이렇게 반짝 나왔죠 골든센츄리도 15%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겠지만 반짝하고 하락할 확률이 높으니까 반짝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크게 튀었다가 빠질 확률이 크다 다음 오가닉티 고스메틱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감사보고서 제출로 시간에 9.6%고 동일하게 튀었다가 빠지는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크게 튀어도 결국에는 계속 저점을 낮추면서 죽어가는 차트니까 조심을 하셔야 돼요. 다음 나노 9.4% 미세먼지 관련주 티타늄 관련주인데 뉴스는 없고요 얘도 좀 비리하게 내려오고 있죠 최근에 동전주까지 됐던 구간이 있고 그래도 1년 사이에는 박스로 양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보하면서 481선 1380원 정도 안착이 중요하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시간에 9.4% 상승으로 1 4 2 이후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 안착하면 또 추세 단기 추세 돌리는 거니까 좋은 흐름 보여줄 겁니다. 다만 시간의 상승이니까 단기 반짝은 주의하시고 위에 주요하게 전 고점 두개 보시면 되겠고 중간값으로 1500원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추세 박스로 올라오다가 상승을 보여주네요 이때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티타늄 광맥 이슈로 급등 나왔다가 크게 밀렸었고요 또다시 티타늄 관련해서 추세 전환 흔들면서 올라가줄 여지는 있습니다 인텍 플러스 9.4% 2차전지 검사장비 170억 정도의 공급계약을 수주했다 이렇게 고점 박스였는데 이탈하고 좀 무너졌고 다시 맥점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배열 살짝 끄는 자리고요. 공급 계약 체결이니까 반짝에 무게 두시고 최근에는 481선 저항 저항 세번째 돌파하고 위에서 고점 박스를 만들어주고 있네요. 작게는 이렇게 박스 고점에서 박스양호 흐름이고 시간의 상승으로 232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요정도까지 올라와줬고 무릎자리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이니까 흔들면서 요정도까지는 느리더라도 시도해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도 저항대 보시고 다음, SPG, 6.5%. 로봇 관련주, 감속기 관련주. 대장주였죠. 크게 올랐다가, 좀 밀렸고, 고점에서 역배열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6.5%, 31,800원까지 올라왔고요 31,800원. 요 정도까지 올라와줬고, 어, 종가상 확실하게 딱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요 때는 장중 돌파만 했고, 종가상 안착을 실패했죠. 이렇게 윗꼬리만 남기는 거 말고, 종가가 딱 위로 올라와야지 약배를 끊고 올리면서 추세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자리를 보자면, 작게는 요렇게, 요런 자리들 보시면 되는 거죠. 요렇게, 요런 자리들. 확실하게 끊어주는 자리들 이후에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 올라서야지 주세 돌리고 가는 거고 오늘의 저가 이탈하면 오늘의 저가 29,500원 이탈 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배열 계속 잡히면서 다음 현대무백스 추천주였죠 최대 50% 수익 나왔고요. 6.4% 로봇관련주 288억원 2차전지 물류자동화설비공급계약 재결로 또 시간으로 한번더 반응이 나와줬네요. 월붕 이때 처음 추천드렸었고요. 작은 약배화를 끊었죠. 근데 요때는 재미없이 약수익 주고 밀렸고요. 뒤에 또한번더큰 역별 돌파할 때 재추천드렸고 그때는단기에 올라와줬습니다 일봉상으로 최근에 추천했던 타점은 2월 20일 이때 4 8일선 안착을 했죠 박스 돌파하고 박스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추천드렸고 이제 1차 매수하거나 뒤에 응봉눌림 매수하면 되는 구간이었고요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여주다가 올라왔고 이때도 추천드렸고 이때가 이제 또 눌림매수 자리였고 1차 매수하거나 눌림매수한다 1차 매수하거나 눌림매수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돌파자리에서 풀매수하지 말고 1차 매수만 하시기를 권장드릴게요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런 조정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또, 돌파 나올 때도 추천, 장중에 추천드렸고요 지지는, 상한가 종가, 4560. 4560 제일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5,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요 정도까지. 이제,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되는거죠 5170 돌파 중요한거고 고점 박스 자리 여기 이탈하면 크게 밀릴거고 지켜주면 고점에서 박스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도 기존 추천주였고 로봇 관련주 6% 정도 상승 4만원 눌림매수 드렸는데 여기 N패턴 반등 노리고 드렸는데 체결 안되고 올라갔고요 놓쳤죠 이유는 역배열 돌파 나왔을때 추천드렸고 이틀만에 25% 최대 90%까지 올라갔다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이 있었는데 고점에서 역배열 돌파 초입이 나왔을때 내수가 가능한가? 네 가능하죠 이 종목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이때가 역대 신고가 자리로 엄청나게 큰 고점 자리였습니다 완전 고점 자리에서 역배열 끊었을 때 추천을 드렸고 당연히 손절은 짧게 잡아야 돼요 여기 7만원 정도 이탈하면 크게 빠지니까 손절 잡고 했어야 되는 자리고 지금은 역배열로 빠지고 있고요 월봉으로 보시면 요구간에서 제가 추천을 줬던 건데 엄청난 고점이죠 고점에서도 역배열 끊고 올라올 때 손절 짧게 잡고 매수가 가능하다 딱 요날 추천 드렸고 바닥에서 180% 올랐던 고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 복습을 하면 알 수가 있고 복습을 안 하면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손절은 여기 잡고 하는 거고 여기 이탈했으면 엄청나게 크게 빠졌을 거고요. 근데 지켜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고 밀릴 때 분할 매도로 요건 전략매도 챙기고 또한번더 역배열 끊을 때 여기랑 여기랑 같은 타점이죠. 한번더 매수 가능했고 크게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있으니까 역시 이때랑 유사하게 꺾일 때마다 분할 매도 하면서 챙기면 되는 자리였고요. 다시 또 이렇게 안착을 해주면 한번더 상승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시간에 6% 상승으로 10만... 8,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요 정도까지 올라왔고 종가상한 착을 해주면 이전 타점과 대입을 해서 한번 또큰 반등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역별 돌파하고 전고점까지 갔고 역별 돌파하고 전고점까지 갔고 이번에도 확실하게 한착을 해준다면 여기까지 노려볼 수도 있긴 하겠죠. 다만 손절은 짧게 잡아줘야 된다. 지금 제일 중요한 지지는 3월 16일에 시가 99,700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줬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는거죠. 일단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갭 상승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라고 했죠? 제가? 밟으면 푹 빠지는 진흙당이다. 박셀바이오로 설명드렸습니다. 박셀바이오가 이 자리에서 빠르게 하락이 나와버렸고요. 그 다음 121선까지 또 하락을 열어둬야 되는 거죠. 121선 가격이랑 또 여기 저점이랑 거의 근사치고요. 저항대는 12만원 정도 그 다음 뭐 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중간값으로 13만원 놓고박셀바이오 갭상승으로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생겼고 여기 이탈하니까 여기까지 빠르게 빠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밟으면 푹 빠지는 진흙당이다 여기가 좀 단단한 지지였는데 그 단단한 지지도 이탈을 해버렸고요 다시 57,800원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다음 이수화 4% 박미경제사절단에 포함이 되었고 요 하단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을 해줬습니다. 회복을 해줬고 55,000원 63,000원 이렇게 저항대 보시면 되고요. 지진은 오늘의 시가 오늘의 시가 그리고 최근의 저가 주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으로 4% 상승 52,000원 정도까지 올라가줬고 지금은 작게는 이렇게 박스 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크게는 이렇게 더 크게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인적 분할 관련해서 4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매가 정지가 됩니다. 한 달간 자금이 묶이는 거죠. 이 자금이 묶이는 게 싫으면 4월 27일 내로 전략매도해서 기회비용을 살리시고요. 악재로 정지되는 게 아니라 한달 정지됐다가 풀립니다 과거에 보면 일단 인적 분할하는 자체를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마이너스 12%가 나왔고요 인적 분할 결정으로 마이너스 12% 근데 살짝 반등 나왔다가 또 밀리죠 주가 자체가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고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는 파동이 큰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락 나오는 건 감내를 했어야 되는 거고 아무튼 당시에는 악재로 인식이 됐지만 이후에는 또 전고체 에 관련해서 결국 이 박사단 지키고 전고돌파 해주면서 여기 전고돌파 기존의 전고돌파 좀 이탈한 구간 이 있었지만 또 고점에서 박스 재형성 해주다가 돌파하고 올라가 줬습니다 다음 하락 종목 볼게요. 네이처셀 마이너스 6% 최근에 바닥에서 추천드리고 목표가 20% 30% 드렸는데 3일만에 수익권 나왔고요. 이유는 박스 형태 보이다가 밀리고 있죠. 시간에 마이너스 6% 조인트 스템 허가 실패 이슈로 급락이 나왔고 또 현재도 시간으로 또 같은 내용으로 밀리고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24일에는 주주들이 국회 앞에서 항의 예고를 한다고 하네요. 부디 이게 잘 풀려가지고 또 시원하게 회복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구간이고 시간의 하락으로 1 400원까지 밀렸습니다. 두개 지지 잘 보시고 9,300원 이탈하면 계속 침체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고요 여기 회복이 중요하다 여기 회복을 해준다면 또 상방 힘이 크게 열립니다 여기 개파락 구간이 있기 때문에 개파락은 최근에 EV 참단 소재로 또 많이 복습을 했죠 악재로 급락이 나오고 비어있는 공간을 초록을 안착을 해준다면 주황까지 쉽게 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초과도달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이렇게 초과도달하고 EV 참단 소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예외적인 흐름으로 미친 상승이 나왔습니다. 월봉으로는 역별 돌파하면서 올라갔고 수익 인증도 있었죠. 1200만원, 600% 수익